안녕하세요, 구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로운 공구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. 제가 캠핑장 캠직이다 보니까 음, 여러 이제 나무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 드릴을 많이 필요로 해요. 그래서 이 뭐, 어, 야외에서 쓰는 뭐 데크 작업이나 이런 거는 18V짜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제가 이런 이제 저희 감성카라반 이런 빈티지 카라반도 많이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요 실내에서 쓰는 간단한 뭐 DIY DIY 가구들이라든가 간단히 쓰는 거는 굳이 18V짜리를 필요가 없거든요. 그래서 요 지금 보쉬에서 새로 출시된 요 IXO 모델을 지금 새롭게 지금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. 이게 3.6V짜리 리튬 이온 충전 스크류 드라이버거든요. 그래서 집안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히 뭐 간단한 작업으로는 이용하시기 충분한 제품인데 제가 일단은 개봉을 해보면 그러면 보쉬에서 새로 출시된 IXO 3 6 v 짜리 충전 스크류 드라이버를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. 이게 다른 일반 전동 드라이버와는 다르게 가정 이게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거든요. 그래서 그 바다 보고 이 케이스가 있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. 보통 전동드릴이 그냥 이렇게 뭐 사각형의 그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, 요거는 디자인을 요한 제품이다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핑크박스로 되어 있는데 제품이 요게 지금 색상이 두 가지예요. 그린과 핑크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저는 이제 핑크색으로 어,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, 상자를 이렇게 개봉을 하면. 이렇게 제품이 아,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? <웃음> 구성품은 뭐 간단해요. 이게 전동 스크류 본체, 그 다음에 충전하는 잭, USB 형식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앞에 이제 키트가 총 10개가 들어있어요. 십자 3개. 그 다음에 6가, 그 다음에 일자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하단부를 여시면 이렇게 설명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하단부와 상단부가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이제 뭐 볼트라든지 어, 그런 것도 이제 하부에 음,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어, 충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. 어, 요 제품의 배터리는 이제 내장형으로 되어 있고 어,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장점은 일렉트로닉 셀프로섹션이라 그래서 어, 전자 셀 보호 기능이 있거든요, 요 자체. 그래서 만약에 요 제품을 뭐 방전이 되지 않게끔 자동으로 이제 차단을 해줘요. 내가 무리해서 계속 계속 쓰다 보 뭐, 쓰다가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충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어, 과도하게 이제 사용을 해도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 스위치가 작동해서 방전이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이제 항시 언제라도 뭐 배터리가 얼마만큼의 양이 남아 있을 때도 충전을 해도 어 이게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수명이 계속해서 단축되지 않고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있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되어있어서 언제라도 안전하게 계속해서 충전하면서 방전이 되지 않고 이용하실수 있게 되어있고요 충전시간은 총 이제 한 3시간 반정도 충전을 하면 완충이 되고 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요 부분에 어, 충전 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초록색 불이 지금 하나 켜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 하나 켜져 있으면 0에서 30% 두 칸이 켜져 있으면 60% 정도 세 칸이 다 켜져 있으면 이제 60에서 100% 정도 이렇게 어, 배터리 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 전면 부분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밝게 어,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그 상단 부분에 보면 이게 정방향, 역방향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게 어, 앞으로 하면 정방향 그리고 뒤쪽으로 하시면 역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가장 좋은 게이 전동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빠르게. 천천히, 이렇게,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게 가장 장점이고, 뭐니 뭐니 해도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요. 그리고, 손에, 손에, 이게 싹 감는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여성분들도, 어, 집안에서 간단히, 어, DIY 작업하실 때 이용하시기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일반 그런 이제 큰, 어, 제품들 이용하실 때는 조금 아무래도 거부감도 있고, 이제, 어 임팩 같은 경우에는 부피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손목에 좀 무리가 많이 가는데 요거는 뭐 무게도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어 그러한 가정에서 쓰시기에는 딱 적당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. 또요 헤드 부분이 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만 들어있는데 요 헤드가 어, 기억자, 그니까 뭐, 틈새 같은데, 그니까 선반장 같은데 하실 때, 이렇게 막 하셔야 되니까 힘든데, 기억자나, 그런 이제 틈새 같은데도 이용하시기 수월하시게 되어 있고, 카라반에 커튼봉을 달아야 되는데, 요, 보시 ISO 모델을 이용을 해서 성능감을 한번 볼게요. 꽂아서. 를 조절하면서 꽂으시면 돼요 자, 이렇게 커튼봉을 음, 달았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. 가정에서 쓰시기에는 정말 무리가 없어요. 그리고 무게가 정말 가볍기 때문에 손목에 어, 무리도 없고 그 다음에 앞에 요 헤드 부분을 모양에 따라서 교체를 자 교체를 하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디자인도 정말 예쁘기 때문에 가정에서 뭐 이렇게 올려놓고 디자인 효과도 내실 수 있고 음, 여러모로 뭐 장점이 많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, 집에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하나씩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